자, 일곱 개의 대제 오리진이 드디어 플레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같이 한번 보시죠. 안전진 걸까? <도리� Magic> 괜찮아. 위험하지 않아.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. 이 근처가 원래 이랬던가? Yeah. Uh! 자 어떻게 들보셨나요 주요 장면들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? 자 이거 이제 요거부터 실제 플레이 장면이거든요 이제 그치? 딱 일어나면서 카메라 싹 들어오고 자 저는 탈끝하고 이동도 가능해 보이고요 몬스터 등장하네요 자 전투입니다 어 오케이 지금 쌍검으로 방금 때리고 있었고 스킬 한번 나가고 있습니다 쌍검 상태였구요 어, 하우저 방금 잠깐 보였고 자 대검으로는 또 다른 액션이 나온 거, 나오는 거 보니까 무기를 뭘 드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걸로 보입니다 와 이렇게 스킬까지 막크닥 하면서 어. 지금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제 트리스탄 있고 그 옆에 여자애는 아마 오리지널 캐릭터인 거 같고. 자, 지금 길선도로 태그했습니다. 말하는 가운데. 길선 태그, 쿨타임 돌고 있고 하우드로 태그하고 있고요. 어, 태그 액션이 나온다는 거. 그 다음에 여기 오리지널 캐릭터인가 본데 소환해가지고 애를 두드리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런 거거든. 와, 요게, 요게 된다는 거. 타고 한번 날아보고 싶네. 어, 아 그리고 요 부분이 좀 놀랍습니다. 이거는 원신에서도 표현 못한 부분이거든요. 물속 액션입니다. 예. 그리고 어떤 요런 어떤 뭐고 저거 퍼즐적인 요소. 어떤 주위의 오브젝트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문 열리고 요런 것들. 어 우리 젤다 야숨에서 느꼈던 그런 재미들이랄까? 지금 쌍검 상태에서 스킬 세게 쓰고 있는데 궁인가? 아 이거는 보스전 어, 보스를 만났을 때 모습인 것 같고요 어, 너무 조금 보여줬어 좀더 보여줬으면 좋겠어 여하튼 굉장히 기대되는 어, 오리진입니다